좋았어. 어? 설마 오케이. 어? 아나 죄송해요. 더블치겠습니다. 더블! 더블. 한번쳐파 h <놀람> 어? 어? 이게 더블이야? 이게 더블이냐고? 아 Hm. 리요 나도 더블치네? 쫑날 것 같은디. 아이씨, 아! 이게 더블 이래요. 겨우 복수 했네. 아까 거랑 해서 가리하자고 이런 주앤장 알았어요. 그렇게 해요. 비껴치기 <웃음> 짧게. 오케이. 좋았어. 아이씨. 온애인병이다냐 가지가지 한다 진짜. 아유. <놀미> 야 트윈스 나 반장 하거네 비껴치기 치고, 다음 꿈도, 노려보자. 야 초나미? 아이씨, 진짜 당국 같아서, 같이 못 치겠네. 그리고, 포지션. 으악! 라보 아, 잘 치오.